오늘의 힐링 게임 로스트 버블즈 우리 모두 명상을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누구 사하는데예예예 예, 예, 얘들아 아, 아, 안녕. 안녕. 나, 나 나는, 케빈이, 라고 해. 뭐, 저, 어떻게, 했어? 아하. 왜, 나 얼굴, 보, 고 그런 표정을 짓니? 흠 흠. 이거 로스트 버블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흠. 도... 오. 부트? 아! 통 아, 어, 키가 어떻게 돼? 왼쪽 밑에 다 나와 있어요. 왼쪽 밑? 혹시 연비는 왼쪽 눈알이 실명이. 어, <웃음> 힐링 어? 힐링. 아 힐링 힐링 아, 서로 행복해요. 서로 행복해요. 까지 말아요. 어 여기 체크 포인트인데, 근데 한편 어. 한 편이 지금 마이크 꺼져 있는데. 어왜 꺼져 있지? 근데 왜너 혼자가? <웃음> 아니 이거 피지컬이 되더라고 이 비겁자야? <웃음> 어? 여기 여긴... 뭐요 1스테이지야 힐링테인. 아니 야 근데 힐링테인. 저기 점프대 있는데 약간 좀 빠르게 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? 체크 포인트 어, 리스폰하면 돼요 떨어지면 져 리스폰 뭘? 키아리야알키2자 여기서 어? 라미가 가려는 길은 뭐야? 아 저기 돈 있네! 돈이야 우와. 뭐야 저거 근데 라미나 굉장히 실망이야 컨트롤에 너 이거 비누계에서 이거 지탄받을 컨트롤이었어 방금 샤 이렇게 오, 오 중심 딱 잡아주고 근데 저 플러스는 뭐야 체력회복이야 뭐야 체력회복 왼쪽에 보면 체력이 있거든요 아하. 비누가 아, 움직일 비누가... 때마다 체력이 좀 줄어요 아 비누가 달아버리니까 비누충전이구나 근데 얘들아 너희들 정말 경쟁하듯 하고 있는거니 이 게임을? 아니요 저희 다 끝나서 기다리고 있는데요? 기다리고 있는데? 음. 아..어..그래..그래.. 아, 그래. 얘기하면서... 어, 이렇게 좀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난좀 바랬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못할 줄은 몰랐지 아 여기 3초 서 있어야 돼 또? 응 여기 서 있으면 클리어 아 요렇게? 아 요렇게 해서 다 같이 깨면 이제 스테이지를 진행해 나가는 그런 느낌 느낌 쓰구나 어 뭐야 야안 먹은 수건이 하나가 있었네? 지나왔네? 그럼 리트 야 이거 뭐야 달성률 100%로 갈거야? 야 스테이지 많아 그냥 가자 이거 음. 얼마나 걸린다고 이스테이지아 리트 진짜 가? 전 하고 있어요 리트 에? 에? 아, 어 진짜 나는 스테이지 가버려 별3개인이 이거 먹고 이걸. 가서 케빈님 따라잡는다 그러면 각자 녹화 드세요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어? 이걸 okay. 받는다고? 어 okay. 알았어 그렇게 해봐 그죠? 그렇게 해봐 어디? <웃음> 한판아 이즈 이즈 예 이런 말 듣고 이렇게 느리게 갈 수가 없잖아 우리가 오케이 okay. 속도 차이를 보여주죠 나 바로 그냥 어형오이비누예요 어. <웃음> 오이비누. <웃음> 오이비누 아니 오이비누 뭐야 빨간색 빨래비누면서 그냥 <웃음> 이거 올라가는 거 너무 어려워 그거는 라미야 너가 절주를 못해서 손이 떨려서 그래 <웃음> 맞지? <웃음> 뭔소리예요 어? 그러니까 술을 좀 끊. 아니, 그리고 한편은 이상한 소리 좀 내지 말래? <웃음> 미안한데안 <미어라는데? 웃음> 네. 그래도 지금 어, 몸이 미끄덩미끄덩거리는데. <웃음> 어, 올라왔다. 나이스. 어. <웃음> 아, 아, 아. 아, 진짜. 아, 그리고 투디야. 너 너무 거품이야, 지금. 진짜 표현이 그거품이라뇨너 지금 너무 거품이야. 그렇지. 어떤데? 나 올라왔어. 체크포인트 찍어버렸어, 나는. 아. 한편아, 나 뒤에 왔다. 오케 여기 집중해야돼 말걸지마 한펜아 아하이그씨 말 많네 아, 왔다고. <웃음> 왔다고 나 왔다고? 왔다고? 츄키빈이 왔다고 <웃음> 등장공 뭐야 빵빠래 뭐야 한펜아 <웃음> 새로운 유행어야 기억해 뭐야 한펜이 저 앞에 있는거야 지금 벌써? 예저 지금 비누가게 넣고 있습니다 아니, 집 들어가려고 이제 아 진짜로? 아니 한펜 역시 똥캠페인건가 <웃음> 역시 아, 한펜이 똥이커가? 똥이 커? 에이, 똥이 커? 똥이 <웃음> 커? 얼마나 큰데요? 야 한편아 너 지금 벌써 꼬린 들어간 거야? 예전 들어왔죠 어, 그 반동을 이용해야 됩니다 아니지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아 곤란 해 아니 근데 한편아 아순수 여기 예. 여기서 갑자기 정답 알려주는 거좀 떨어진다 <웃음> 형 앞뒤로 앞뒤로 이렇게 크게 흔들어야지 그런 각도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못 들어와요 평생 <웃음> 아 잠깐만 그래서 그냥 아, <웃음> 말라 어. 죽는 거야 거기서 오이비도 되는 거야 비누 라이팅 하네? 얘들아 우리 스테이지 3에서 좀 기다려주자 우리 선두주자들아 난저 DNA들은 비누로 안 봐서 같은 비누로 안 보기 때문에 내려주기가 좀 그러네 <웃음> 뭐 비누니? <웃음> 아니 아니 조금만 기다려줘 아니 같은 비누가 아니라니 그건 좀 말이 좀 심하잖아 <웃음> 스테이지 2 통과 못하는 찌끄레기 비누들은 누구야? 대결어 <웃음> 어우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고라니 한 마리가 있는데? <웃음> 아니 근본 힘. 흰... 야 근본 흰 비누가 왜 이렇게 실력이 없어? <웃음> 그러니까. 뭐 <웃음> 아 이거 어떻게 하지? 아저 끝에 나무가 있어. 아아 <웃음> 아, 아, 아, 억울해! 아 억울해! 어디서 이런 짙은 똥만 나는 걸 가져와가지고 힐링이 게임이라네. 힐링인데요? 그러니까. 힐링이요. 그럼 케빈님 앞으로 방송 끝나고 쉬는 시간마다 이 게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한편이랑할 건데요? 아니 저 환불할 건데요? 이거 환불하면 나 진짜 서운해함 <웃음> <웃음> 진심 서운해해버림 나 어떡해 나 몸이 반쪽이 됐어 지금 오? 어나 녹았어 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나이스 에너지 먹었띠 아 내가 죽으면 에너지를 주는구나 아 다른 비누를 먹고 살아남는 거구만 와좀 잔인해 식인비. 식인비는 <웃음> 뭐야? 그럼 갑자기 왜 연비를 뭐요? 욕해? 그래? 아니, 내가 먹수었는데왜 내가 먹수 <웃음> <나>? 일단 비 <웃음> 붙이고 보내 이제. <웃음> 아, 올라갔는데. 으아아아 개빈님. 저니? 네. 아, 저... 못하겠어요. 개빈님, 욕해도 음? 돼요? 전일! 음, 야, 미안해요! 우리 방송에서 미안하다. 안 밀어줘! 욕은 철저하게 금지가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? 씨? <웃음> 아 아이, 잠깐만 김질하네 아 제, 죄송합니다 뭐 어떤 x <웃음> 가져온 게임이야? 노란 X <웃음> 아아 남이야 찐텐으로는 하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형형 아, 아, 뒤로 밀렸어 이개어어 네. 이래 이 욕하지 아! 않기 우리는 아. 힐링 게임을 하고 있어요 행복한 마피아크루 아 저희 이제 욕하면 벌금 되죠? 이거 너무 이거 화도 많아졌어 힐링 게임인데 우리 그러니까. 욕 그만하시죠 자 이제 정리... 벌금 천원으로 하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이게 화남이 어... 표현되면은 그냥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! 지금 이... 아 씨, 저거 어떻게 하는 건데? 저 되는 거 맞아? 자 갑니다 아나 어, 개수대에 아, 빠져있는데 아, 아... 피가 7이야 아... 어떡해 잘 이겨낼 거라 믿습니다, 연비 님. <웃음> 아. <웃음> 다들 다잘 피하네. 버블 점. 연극품이 일와 연극품이 일와 아, 어. <웃음> 연극품 <밀려와>. 아! <웃음> <웃음> 어, 다 <쉬다>, 싫다. <쉬다. 웃음> <웃음> 근데 이게 3스테이지라는 건 4스테이지를 가게 되면 3스테이지인 약반이란 소리가 나온다는 거야? 더 행복해지겠지? 케빈님 오늘부로 마피아 크루를 탈퇴해도 될까요? 어저 이거 네, 못하겠어요 탈퇴하세요? 화나셨나요? 저 사표 수리해버리겠습니다 어, 어 진짜 수리한다고 케빈님, 그럼 안되는데 게요 어두분 사표 어? 수리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아 됐어? 저는 아닙니다. <웃음> 저분들 목까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<웃음> 아 이거 아, 원래 전기 나눠주죠. 역시 아, 비누가 최고지. 재밌다 어쩌지? 신난다 이러고 있어. 재밌다 신난다 이러고 있네 한패나 떨어진 형 비누 좀 주어줄래? <웃음> 와우. 정확한 타이밍 에 올라가. 어, 어? 나 방금 위로 걸쳤어. 아, 야, 저거 정확히 위로 올라가는 타이밍에 저 방향으로 딱 꺾어버리면, 저기 걸친다. 약간 뒤에 서 있다가 올라가는 타이밍 맞춰서... 어... 어... 어... 시인이 너무 아까웠는데 보인다. 빈틈의 실... 빈실... 체감해내... <웃음> 뭔 소리고 이거? 뭔 소리고 혹시 정신 놓는거는 포함 안되나요? 어? 나 방금 올라갔... 어, 어... 어... 아... 아... 우리 이거 오늘 안에 깰수 있겠지? 나미님 스테이지 1이에요? 2에요? 한패님 주둥아리 잡아버릴 거예요. 아니 왜? 아니, 뭐 아니 물어보려고 근데 지금 화내신 거예요 지금? 차나 차나 차나 차나 차나 차나 차나 차나 이천 원 이천 원 이천 어, 원. 원, 원. 라미님 스테이지 1이신 거예요? 2이신 거예요? 대답 하시고 화내셔서 대답 안 하신 거예요 지금 혹시? 라미님 조중해야 <웃음> 네, <emperor> 돼요. <웃음> 예. 화나셨나요? 스테이지 1이신가요2이신가요 진짜. 겁나 집착하네. 천천 원. 아니 지금 새 주민님 오 어, 왔다! 뭐라고? 어떻게 갔어? 그냥 캐빈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여러분 보이십니까? 안 보이는데 나쟤나 나 지붕 위에 있어 야 그냥 타이밍 잘 맞춰서 점프대처럼 가면 돼? 캐빈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밑에서 어. 대기 타다가 막그러라그랬잖아요 바로 올라올 때쯤에 어 정확하게 그 방법으로 했어요 아 그냥 천천히? 야 그러면은 진짜 신중론이 더 맞다 이거는 신중론이 아 이거 진짜.. 이거 진짜 자신 없는데 야 여기서 31분이야 지금 면비야 아 진짜? 어이 똑같은 코스에서 31분이야 <웃음> 오! 왔다! 왔다! 왔다! 왔다! 왔다! 야 이거 야, 천천히 하는 게 답이야 게임 접습니다 시작점으로 오세요 돌진! 캐빈님 여기 올라오시면 스프링이 있어 스프링에! 뭐야 저 스프링은 어쨌든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저한 한번 보실래요? 저저 속으로 그냥 r 야, 이건 엇가지 이건 진짜 엇가지 야, 브레이크를 잡는 법이 있냐? 아 브레이크 비오, 잡는 법 있네 b 어, 뒤로 네. 스페이스바 하면서 n g to be. Oh, we're g 아어어 g to be. 와? 태처마을이야야 진짜 허! 허! 허! 허 그래 이거 다, 다 쓰면 밑에서 시작이야 천원 천원 천원 2천원 2천원 아 내가 아이만 쓰는 이유가 있다 이 비누 라어 비누 라니요 비누는 우리에게 힐링을 가져다주고그그다살수삼이이이 내가 뭔가 제일 저 위치에 근접한 것 같은데. 근데 한편이 스프링 많이 내려갔어요. 처음 1트일 때. 아 진짜? 어휴, 생각보다 재능이 있어요. 아주 빛나는 친구입니다. 아무래도 똥이 커서. 똥이 커. 저 스프링 깼습니다. 진짜로? 어? 우와 깼다. 네. 저 있다. 한편 저기 있다. 어디요? 이건 마 이건 마.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그거 타이밍 맞춰서 그냥 속도 해가지고 살려. <웃음> 와! 됐다. 우와 대박이다. 저걸 아 이거 구경하다가 떨어졌는데 이거 개인전 아니었어? 이젠 아, 순전이야. <웃음> 그래도 야, 우리 한 명만 깨면은 그래. 한 명이면 진짜... 깨는데. 게... 깨면은... 어? 낫지 깼어. 깼어. 깼어. 깼어. 진짜로? 깼어. 깼어. 깼어. 깼어. 와, 이건 모두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야. 저랑 한 편의 노력이죠. 정말 맞아요. 아름답다. 우리 크루. 아름답다. 우리. 정말 우리 뭐 했는데. 남이의 도움이 가장 컸어. <웃음> 이런 쓰레기 같은 영상 나온 거 같은데 이쯤하면안 될까요? 맞아요. 나왔어요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에 비누 거품이나 내자 야 여기 다 와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위에 그럼 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지? 넌좀 빠져있어봐 <웃음> 야 벤치 아래에서 보자 벤치 아래에서 오케이 자 갑니다 원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. 아 어, 끝났어 아 어, 예뻐 와